갑시다 밥은 완전히 끝에머리 쓸때 먹을게요 그렇게 하다가 죽는거 아냐? 아니아니 아니야 할거야 아니 아니. 아니야. 데려가야 돼요 이제 17개 밖에 에 이래. 이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해골에다가 엠버 세개로 만든 그게 이제 폭탄이었죠? 응? 네? 이게 또 딱딱 나와주네 근데 엠버가 없어 일단 가 어, 가만히 있어 Gueve r r to as e l l d a s s e l e r 보더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대체? <웃음> 어우 여기 너무 긴거 아니야? 어 저기 뭐또 도구 있다. 아니면 이거 폭탄 나와 여기다. 오, 디저스, 싹 디저스. 뭐 줬냐? 뭐야 펭스컬? <웃음> 뭐야? <웃음> 저... 조각인데 저거? 못 먹겠다 저거는 쓰는 거야. 수, 우디 우디 마블 소프트 마블. 이거 밝혔어. 여기 길이 있네. 아래쪽에도 길이 있는데. 어, 9층이네요. 어 배. 팝팝팝 아래쪽에 아이템있나 좀 보고 버섯? 버섯 옐로우 머쉬룸 뭔가 조합할때 쓰는거죠? 여기도 조각있네 쇽 오호 이제 몇개안 남았네요 몇개안 남은 건가? 엄청 많이 남았는데 와 9층이야 이제 엄청 내려왔대 천천히. 구금은? 아 이런 제이저스 오른쪽부터 가보죠. 취취취취오케이고기그렇지고기고기화살조심 어 치다 치쉬 아싸 고기 어 고기 두 개나 나왔어요 어 상칼 상칼 요놈 이게 안맞아? 이 정도? 죽었나? 오! 죽었어! 아이, 적당걸 주네 앰버가 있어야 되는데 앰버가 안나오네 어 누구세요? <웃음> 여기 있는데. 촥. 아. 촥. 나이스. 저는 너무 근접해서 상대를 하면안 됩니다. 죽어요. 고기도, 고기, 고기. 아, 나밥 먹어야 되는데, 참. 게임에 빠져버렸구만, 또. 오지 마라 오면 죽어 어이 쥐를 딱 사냥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 땅이 있네 칼질 한방에서면 그냥 뒤지는 거였죠? 고기 고기 돌멩이가 <돌맹이가> 많다? 돌멩이를 가져갈까요? 일단 9층까지 와보니까 안거는 이제 그거죠? 보수전이 없고 이제 아! 이 자식아 아 때리면 이거 뿔에 치여서 데미지 입네 오라 <돌라> 인 녀석 인 녀석 인 녀석 인 녀석 인 녀석 오 드디어 돈이? 돈이 나왔어? 아래로 쭉. 어, 막혀 있잖아. 뭐야. 아, 아, 이쪽이구나. <웃음> 레인월드 같은 게임이었어. 이 게임. 아래로도 갈수 있고, 우측으로도 갈수 있고. 어? 저 녀석은... 어! 원거리 공격을 해오 어허어 저 녀석 근접 공격은 못하겠지? 아! 일로와라 와이새끼 삼방이. 이제 조각을 얻었습니다 몇 조각 남은거야? 1, 2, 아이씨 그렇지 이걸 이렇게 하고 싶었어 난 이건 뭐지? 여기는 우주라는 길이고 어... 이건 레이저 쪽에 이제 닿으면는 저기 발사가 되나 보네요. 흠, 이거 키고 있었네. 뭐지? 어 물이 있었어. 어 피가 음... 없어. 있는데 <웃음> 자세히 못 봤어요. 오, 저기 또뭐 이상한 거 나왔어, 저거? 와! 아이씨! 저 보느라. 둘 중에 한 마리 화나서 오네. 오이, 뭐 저주가 빨개붙고 다녀가지고 저뭐 마법 쓰거나 저 손에 들고 있는 것도 얹어버리는 거 아니야? 저거... 잠깐만, 이거 분위기에 심상치가 않은데, 오 심상치 않은데, 아니, 이거 말고요. 불을 붙이라고! 불을 붙이시라고! 불을! 여기서 이러면 안되는데? <웃음> 오오 필요한 거 이게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어. 아까 그 이상한 거 들고 다니는 애를 아니야. 오 폭탄 화살로 잡았어요. 너 이거 하나 갖고 있네? 로프 이게 로프가 다야? 난 배가 너무 높은데? 생고기라도 뭐 갔냐? 갔다 아아 버려 버리고 더 없어? 이 끝이야 진짜? 아니 너 뭐, 뭔가 강력한 거 없어? 썸띵 스페셜 special한... 쉬... uhm, 스페셜한 거 없냐고 어.. 응, 없군요? <웃음> 여기는.. 키 필요하고 전혀 속에 키가 없다는 거는.. 어딘가 있다는 건데 어이구저기 저기, 저기, 또.. 처음에 들 뻔했네 아 가죽이 필요한데? 어이구야, 야, 이거 또 맞을 뻔했네 생각없이 지나가고 있어 맨날 가죽 좀주서 가죽이 왜 이렇게 안 나와 흠 땅이 들어가버리네? 저걸 잡아볼까? 뭔가 좋은거 주는거 아닙니까? 저거 잡으면? 지네같이 생겼어 화살 조심 뭐야 이거 오맞잖아아 길이 아니잖아 여기 잠깐만 너 뭐야 슬러지 <웃음> <웃음> 가죽 고기도 좋고 장작이 안나오네 장작더미 밥해먹어야 되는데 음 가죽좋아요 화살을 하나 만들어보려고 했거든요 좀 뾰족한걸로 만들 수 있는게 있어가지고 안되네? 뭐지? 가죽이 아닌가? <웃음>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응? 음, 저기 뭐 있다 뭐지? 개? 뭐여! 오지마! 오지마 이 자식아! <웃음> 난널 감당할 수 없어 폭탄 나볼까요? 폭으로 터질려나? <웃음> 안되는데? 저걸 뭘로 열어야 되나요? 불? 오! 오호! 아니, 불은 고폭 폭탄은 안 돼? 왜? 왜안 된대? 어, 폭탄 어, 불화살 폭탄 아, 좋은 거 많이 준다 아, 이래야 게임 할 맛이나지 아, 이거야 이거야 이거라고 폭탄 좀 있다 들고 가고 요리를 하고요. 어, 이거 한번 만들자. 그리고 요거는 고기로 만들고 잔 다음에 거기 은신처가 와가지고. 없으니까 이거 해다 <웃음> 놓고 어? 뭐야? 어? 이거 보여줬더니 업그레이드가 됐어 어? 다 생겼어 뭐.. 수납.. 수납.. 어.. 어 업그레이드가 되네 이게 띠용 근데 이거는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지가 않은데? 다 넣어볼까? 안 넣어지잖아 이거.. <웃음> 그냥 가구가 생겼어 요 어? 뭐가 계속 생기네? 뭐야 계속 해볼까? 어 늘어났어 이건 안 늘어났고 이것도 안 늘어났고 또 해보자 어안 되네 좀더 가면 뭐가 되겠죠? 오어 이거 아까 늘어났나? 어. <웃음> 일단은 필요 없는 잡템들 넣어놓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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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가 고구붕한 엘릭서부장엘리사엘릭서부장 엘리사문서부장. 엘리사문서부장. 엘리사문서 g 지지지베이베베베 a b y b a b 고기 a b 지 아무튼 여기는 이런 거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제 왼쪽 다시 그쪽으로 가서 뭔가 y b 같은 생물체를 잡아서 아이템이 새로운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을 것 같지만은 아무튼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너무 길어 너무 멀어 됐다 얘 바로 있다 아! 아 안돼 안돼 안돼! 돼, 안 가지마! 잡았나? 잡았어 고기 고기, 고기, 고기. <웃음> 야! 고기를! <웃음> 고기를 4개나 네 줬어! 오호. 개이득? 버리고? 버리고. 아! 왜 그러십니까? 대체 개구지? 가 없죠? 아지 잡지마 안 잡아도 돼 하아... 피치우고 왔더니 아 이거 맞아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거 하나 쓸게요 여기 또 이거 있다 아이조심 으이, 떨어질라. 뭔가 걸어다니는데 쿵쿵거리면서. 아, 아이 아, 미친.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아하. <웃음> 어허... 탄, 탄환 살 쓸까요? 까지껏 폭탄 화살을 쓰자. 나이스 일타삼 피. 이 뭔데? 아이세상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횃불 들고 다녀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그리고 뒤로 가자. 하는거 보니까 괜찮나봐 어두운 곳에만 공격을 하잖아 위로 계속 갈수 있고 에비제상 쌍칼 있다 어쩔 수없 갔냐? 간거 같은데? 브라살로다가 설라문의 머리를 콕콕콕 어! 키 저기 있다! 뭐주 쓴거지? 아슬렸지 이거 뭔데 안 움직이지? 키 한방 한방, 두방, 세방, 네방, 다섯방 음. 저기또뭐 돌아다니네 있네. 어, 이제 괜찮은가 봐. 쟤도 브라살로한 대. 이 쥐가 왜 이렇게 많아? 두 대. 아껴야 되니까 로프 따위 같은 거 저기지? 아 <웃음> 가죽. 이것도 뭘 어? 이거는 해머가 이게 해머가아 이게 해머였어 이거 위층에도 있거든요? 이렇게 오는게? 오 스트랩 어? 이것도 도구인가? 활이다 업그레이드된 활인가? 어떻게 써먹는 것이야 오... 롱샷? 아 아니, 버리는게 아니고 착용을 하라고 좀더 멀린... 날릴 수 있나봐요? <웃음> 그럼 저게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그냥 보고 이제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어왜왜켜왜 왜 켜, 왜 켜? 데미지도 뭐더 쎄... 쎄...려나?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어? 루프 하나만 있으면은 폭탄 하나 제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하고... 위로 올라가보죠 일단 위에도 못 먹은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위쪽까지 파밍하고 내려오면은... 여기는 파밍 다 끝난 거네요? 개 있네? 개를 잡자 일로와 일로와 어머 <웃음> 장난이 아니네 저거 오라했다 오우 아 정말 저걸로 막 휘두르네 쉬기야, 너 말이야. 너 오야, 어이 뭐야? 쪽 밥이잖아. <웃음> 아, 근데 저거, 저거 맞으면은 볼로 가는 수가 있을 수도 있어. 조심히 해야 해. 안 돼! 안 돼요! 으이씨 놀랬잖아 여기 뭐 없지? 예쓰 이제 가면 돼오 이 쪽으로도 아니구나 저 위로 내려온거구나 내가 갑시다 아 9층 파밍 끝났어 이제 10층이야 두자리수라고요 저걸 망치로 여는 곳이었다 음... 어이 아왜 이거? 조심해. 밥 먹고 가죠. 그래서 네, 피가 조금씩 찰 거예요 그리고. 뭐야 분위기 또 심상치 않은데 이거? 어 심상치 않은데? 여기서 한번 끊자